검은 사막 모바일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서 많이 준비하셨구나 근데 한 개도 못 먹었어요 네. 그냥 음식만 찍고 먹으려다가 이렇게 뛰쳐나가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검은 사막 모바일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뭐 3주년이 아니라 뭐 6주년, 9주년, 뭐 30주년 쭉 이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3주년이니만큼 또 여러가지 이벤트들과 뭐 혜택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모험가님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음. 안켰대요 마이크 안 켰대 아야 들어왔다 하나 액션 합니다 검은사막 모바일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도요 제가 검사모 자연인을 대표해서 아, 요즘 유튜브에서 굉장히 핫하신 삼적과 함께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커밍순 아, 근데 거기서는 좀 많이 먹을 수 있겠죠? 네. 이런 식으로 하면 좀 곤란 할것 같아요 왜눈 피했어요? 왜? 어? 어딜 도망가?